어제 이어서 오늘 낮에 시부야 한번 왔고요 어제는 좀 맛보겠다면 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휴지의 도쿄 포켓몬 투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도쿄에는 포켓몬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포켓몬 센터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시부야 포켓몬 센터에 한번 가볼 겁니다 그 전에 배고프니까 밥부터 좀 먹자고요 아주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좀 찾기 힘들게 돼 있네 생각보다 약간 구석진데 있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약간 불안한데? 설마 저 11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예약이 끝난 건 아니겠지 이거? 헉! 예약 진짜 끝났어? 아, 다다 아, 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그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변수인데 여기 장어덮밥 맛있어 보길래 평도 괜찮았거든요 여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장어덮밥이거든요 가격이 상당하네 제가 이거 M사이즈를 시켰는데 거의 한 4만원 정도 하는 거네 이거? 40분 걸리나니까 여유롭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의 메인 메뉴 한박은못 먹지만 이것도 굉장히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장어덮밥 짜잔 색봐 거기다가 이거는 또 따로 주문한 건데 뭐든 약간 국인가봐요 와 진짜 개 촉촉해요 오우 씨이것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와... 극락이다 와 너무 부드러운데요? 불맛도 약간 살아있고 이게 양념이 되게 찡하거나 하지 않고 생각보다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 <목소리> 어? 국물도 괜찮다. 자,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이제 포켓몬 센터 한번 직접 한번 해봅시다. 와, 여기 뭐 닌텐도 코너인데 <웃음>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니, 근데 그냥 굿즈샵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가? 우와, 여기 뭐야? 캡콤이구나? 어. 아니, 정작 근데 포켓몬 센터는 안 보이네. 점프샵, 오.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랑 이거 원피스도 있고, 저렇 커요인 거 보소. <웃음> 찾았다, 드디어. 와. 거의 실제 사이즈급의 뮤츠 발견이에요. 아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가 이제 포켓몬 첫 번째 성지. 시부야 포켓몬 센터입니다. 여기 센터는 특징이 딱 그, 뮤츠가 컨셉인 것 같아요. 오. 넘버 150 타입의 전설 포켓몬 뮤츠. 아 근데 이건 지린다 야 가까이서 한번 봐보자 우와 아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약간 고개 흔드는 거 같기도 착각인가? 퀄리티 쩔어 오히려 너무 구퀄이라 그 약간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살짝 자 한번 뭘 파는지 봅시다아 진짜 이거 미라이돈이랑 코라이돈 스칼렛 바이올렛 좀 미리 막 플레이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거 없나? 아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요번 스타팅들이죠 아 요, 요번 스타팅은 뭘로 해야 되나? 야옹이도 좀커였긴 한데 털어놀리가좀마음에 드는데요 꾸악 스였나어 요건 또 포켓몬 케이스고요 뉴 케이스다 이기 예쁘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리갓도자마스 어? 아아 이게 그 반팔 디자인 하는 건가 보구나 내가 직접 반팔 만들 수 있는 거야? 각종 포켓몬 인형들 팬텀도 있고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 되게 아니 닌피아 인형 콜은 이거 미쳤는데? 얘나한 마리 데리고 가고 싶다 인형은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돼가지고 갖고 가기가 좀 그래 어? 아 요번 에 신작 스타팅들 이미 인형은 판매 개시를 했네요 어희스이지방 포켓몬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야 근데 확실히 그 공식 인형이라 그런지 이게 퀄리티가 넘사는데 기라티나도 있고 아니, 저는 이게 포켓몬 인형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아, 여기는 딱 각종 스타팅 애들만 잔뜩 모아놨네요. 여기 애들은 게임이 출시가 안 돼서 그런가,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게 중국산 짭퉁 인형들은 이게 퀄이 좀 약간, 그 짭티가 나는데, 확실히 그 정품이라 그런지, 퀄이 상당한데요? 어, 아, 요번 스칼렛 바이올렛 정보들이네요, 이거. 오, 어, 잠깐만, 이거 카드. 왜 갖고 싶어 이거 어떻게 얻는 거지? 어, 이거 저 특전인가 본데? 아니, 카드 콜 돌았는데? 이거 지금 스칼렛 바이올렛 뭔가 이벤트 하고 있나 본데? 아, 여기 안에서 이제 게임할 수 있는 모양구나. 뭔가 퀴즈 같은 걸 맞추는 건가 봐. 좋아, 좋아. 저 이거 한번 맞춰보자. 자, 미션이 뭔지 한번 봅시다. 어, 보물지도 수수께끼. 포켓몬 센터에서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네 문자의 히라가나를 찾아내서 보물을 손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일본어로 케이어가하하도 물어봤네.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미션 한번 깨봅시다. 붕재인형 쪽이여요 그러는데 어 잠깐만요. 글씨 하나 찾았다. 이건가 보네. 이거 네 개의 히라가나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매였나? 이거 매 하나 기억해 둡시다. 어? 뭐죠? 이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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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포켓몬을 아, 저는 はい. 타입 아, 프레젠 아, はい. 이 아, はい。はい。はい, はい. はい, 뭐가 제가 뭐, 뭐 퀴즈를 맞췄나 봐요. 이게 무슨 타입의 포켓몬이야 물어봤는데 얘를 선택해서 물을 선택했거든요. 엄청난 맞춰서. 하이 하이どれか1枚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 아. このポケモンで大丈夫ですか. あ、はい、 아, 하이.じゃあこのクラスプレゼントです.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ちらですね. ここにクラスの宝箱がこう開けると出てくるんで아 はい. ここに. 그스 타입 와트 이 아, 아, こ가즈 だったんですか? そうです、そうです。あ아 여기 세개 중에 이제 포켓몬 스타팅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스타팅 포켓몬 고르는 것 같아서 짠짠 이렇게 열면은 실제로 게임으로 약간 포켓몬들 고르는 느낌이야, 이렇게. 오호. 이런 느낌? 짠! 잔어 이거 이거 잠깐만 지금 내 스타팅은 꼬악스러워 확정 인건가 <웃음> 어야 이거 피카츄 는짱 귀엽다 이좀 큰데 어 야, 얘는 좀 묵직하다 yeah <웃음> <웃음> 이건 슬리브구나.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 아닌가? 어, 이쁜 것들 되게 많다. 아, 막상 보니까 또 갖고 싶네. 어, 카드도 있네요. 근데 이게 뭐, 부스터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그 스페셜 팩들만 있는 것 같고, 카드 팩은 안 파나? 어, 그리고 이것도 뭐야? 제 패션을 찍어주면은, 이게 포켓몬으로 구현을 하는 건가 보네. 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재밌어 보이네, 이거. 예, 피카츄로 갑니다. 오케이 어 신기해 <웃음> 짜잔 짜잔 나 <웃음> 난데? <웃음>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아 일본의 포켓은 역시나 본거장답게 좀잘 해놨네요 구성을 어. 신작도 뭔가 약간 체험 비슷하게 해보고 저런 이벤트들도 해볼 수 있어서 약간 놀이공원 온것 같기도 해. 살짝 조그만 놀이공원. 딱히 물건 안 사도 여기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재밌네요. 아 그리고 아까 그거 이게 제가 앞에서 봤었던 그 저거네 반팔 만드는 건가 봐요. 제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오 원하는대로 막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도 신기하다. 안되겠다. 딱히 뭐 크게 살 생각 없었는데 코악스 이 녀석 선물 받은 기념으로다가 갑자기 정이 가네요. 널루와! 넌내 꾸야! 이 녀석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총 3개까지 먹을 수 있는 구성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번이 두 개째입니다. 소스가 일단 진짜 많아서 그냥 이 맛대로 막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